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제가 병탄소년단의 이모팬으로서 취미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자꾸 또취미입니 취미 왜 이러는 걸까요? 취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아! 아 완전 귀여워 오늘은 자기 전에, 세몽드. 지난번에도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, 픽산 미라클 앰플 마스크팩을 할 거예요. 이거 언제 구매했냐면, 좀 아껴 쓰려고 안 썼던 건데, 그 11A 모델 분이, 그 니민 님이 공동 구매 진행하실 때,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, 구매를 해서 한장 썼습니다, 한 장. 썼으니까, 한 장. 좀 아껴 쓰고 있었어요 마스크팩이 좀 생각보다 비싼 축에 속하는 갈때라서 이거를 마스크팩은 뜯어서 바로 붙이지 마시고요 안에 있는 이 액을 먼저 올려주세요 이렇게가일 마스크팩이니까 쓸수 없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아까 샤워를 하면서 일차적으로 필링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남은 그 여분 있잖아요 여기에 붙여있는 여분의 양을 손에 막 비벼요 손바닥에 막 비벼 비벼 비벼서 목에도 보여줄 거요이 마스크팩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마스크팩들은 대부분 좀 이제 붙이고 나서 떼면 원래 그 남은 여분의 양을 흡수시키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용 설명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근데 끈적이니까 대부분 이제 화장솜으로 좀 덜어내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되게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아서 그냥 이양 그대로 흡수시키고 자거든요.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15분 있다. 다시 오세요. 여러분 15분이 지나고 사간을 마치고 다시 왔습니다.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케이 좋은것은 끈적이지 않는다는거 끈적이지 않는게 진짜 좋은것 같아요 충분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진짜 좋아요 아 조금 가격이 한.. 한우상 한 2,500원 전 선이면 계속 사서 쓸것 같은데 그거보다 살짝 비싸다라는 거 그거 아 제가 지난번에 외국인분이 유튜브에 댓글로 한국인들이 쓰는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마스크팩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시리즈로 해서 리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시간이 되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чем н